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비밀의 여자는 여전히 주에라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서태양, 정겨울, 겨울이, 아빠까지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주에라에게 당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에라를 혼을 내줄 사람이 작품에서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비밀의 여자 주인공을 정겨울이라고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드라마는 정겨울과 주에라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오세린의 이야기로 구성됩니다. 악당 주에라를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는 인물은 바로 이 오세린입니다. 오세린은 작품 공식 홈페이지 등장인물 소개에서 제일 앞에 있어요. 그 뜻은 작품 초반에는 정겨울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오세린이 부각되며 전천후에서 활약을 펼친다는 것이죠. 오세린은 서태양의 일이라면 목숨까지도 걸수 있는 여자예요. 인생에서 서태양의 사랑만이 삶의 이유라고 나와있습니다. 서태양은 과거 주애라와 찍었던 사진을 보며 그녀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곧 오세린이 보게 되겠죠. 오세린은 질투와 분노로 주에라를 기억하겠지만 과거 일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텐데요. 문제는 구화에서 오세린의 언니 오세연이 주에라를 찾았습니다. 주에라는 본인의 부끄러운 과거를 들춰내지 못하게 오세연을 공격할 것입니다. 오세린은 언니를 공격한 사람 그리고 서태양이 그리워하는 사람인 주에라와 만나게 되겠죠. 오세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에라를 부숴버리라고 노력하겠죠 주에라는 그동안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인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오세리는 선한 역할은 아닙니다 홈페이지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이제 서태양 옆에 정겨울이 함께하고 오세리는그 사실을 알게 되고 어떤 악행도 서슴없이 저지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나오는데요 오세린은 서태양의 주변에 있는 여자들은 모돌이 공격할 것이라고 정겨울도 힘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앞으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 당장의 주에라만이라도 눈물 쏙뺄 만큼 철저하게 혼쭐을 내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에라도 가만히 당하고 있을 인물은 절대 아니죠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나쁜 짓을 벌이는 주에라 본능에 입각해 직설적으로 적을 물리치는 오세린 이두 사람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조만간 만나게 될 텐데요. 이때부터가 이 작품의 진정한 재미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정겨울의 불쌍한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서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겨울이 아빠도 너무 답답하고 어째 저렇게 착한 사람들이 내내 당하고만 있는지 우루와통이 치밀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겨울이의 시어머니도 혼쭐이 나야 하는데 작품에서 나쁜 인간들만 활개를 치고 있으니 이 드라마를 외면하는 사람들도 점점 생겨나고 있죠. 빨리 사이다의 장면들이 나와줘야 시청률도 높아질 텐데요. 9화까지 너무 답답하고 혈압 오르는 장면들만 가득해서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이제 오세린이 본격적으로 활약하면서 그동안 주에라에게 당했던 사람들의 복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0화부터는 시원시원한 내용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주에라가 오세린에게 벌을 받고 착한 정겨울 가족의 행복을 바라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